여름철 에어컨을 풀로 돌리면 바람을 맞는 얼굴이나 상체는 시원해지지만 햇볕으로 뜨겁게 달궈진 시트로 인해 엉덩이는 여전히 후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아반떼 AD 스포츠 수동 모델입니다. 원래라면 수동 모델에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 오토용 스위치를 달아줘야 하는데요. 오토와 수동은 스위치 판넬 자체가 다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덕트에 바람을 보내줄 팬의 모습입니다. 시트 하단 쪽에 설치되며 덕트를 통해 바람을 보내게 됩니다. 열선 시트를 겸용하는 통풍 시트 모듈의 모습입니다. 벤틸레이션의 모습입니다. 덕트를 통해 나온 바람이 시트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풍 기능 배선은 와이어링으로 준비했습니다.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는 수동에 맞게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스위치는 AD 오토지만 가죽부츠는 수동인 형태죠.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센자를 탈거해 쇼트를 방지해줍니다. 운전석 및 조수석을 탈거합니다. 조수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풍 시트 작업을 위해 커버 및 각종 커넥터 그리고 가죽 시트와 스펀지를 모두 탈거합니다. 벤틸레이션을 달아주고요. 기존 차량에 장착된 스펀지는 통풍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길을 만들어줘야 죠 등받이와 엉덩이 쿠션 모두 작업해줍니다. 벤틸레이션을 달아주고요. 가죽시트 안쪽을 보면 열 융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펀지를 제거해줍니다. 생각보다 노동력이 정말 어마무시한 작업입니다. 가죽시트를 씌우기 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펀지를 덧댄 후 시트를 씌워줍니다. 팬을 비롯해 덕트를 장착합니다. 통풍 및 열선 모드를 장착하고요. 배선은 사전에 제작해두었기 그 때문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운전석도 조수석과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존 컨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신품을 장착하고요 탈거했던 앞좌석을 장착합니다 시트 고정 볼트는 토크렌치를 이용해 기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열선 및 통풍 시트 모두 잘 작동하네요. 실내 살균시 사용하는 연모기를 이용해 통풍 시트 작동을 확인해볼까요? 등받이와 엉덩이 쪽에서 연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 스위치도 깔끔하게 작업되었습니다. 통풍을 3단으로 설정 후 소리를 들어볼까요? 3단 설정 시 나오는 소리로 단계별 조절을 통해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